아무래도 자명한 무엇인가가 다어 아,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명한 무엇인가가 다른 이겐 자명하지 않을 땐 어쩔 수 없죠 예. 체험과 개념이 만나야 자명해지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그런 체험 그런 개념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런 체험을 해 줘야 되고 또이 개념을 요 왜곡되지 않고 받아들여 줘야 되거든요 개념이 또 아무리 옳아도요 상대방이 또 편견이 있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다려 줘야 돼요 그 부처님도 어떻게 못해요, 지금. 어쩔 수,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을 다 설득했나요? 자명하게? 예수님 정도가 한 십지보살이라고 보자고요. 저희 선생님은 칠지보살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원래, 저희 선생님도 예수님은 원래 그더 높은 양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십지보살이라고 보자고요. 그런데 그분은 그런 분이 와도 당시 유대 땅에서 설득 안 됐어요. 그러니까. 남을 설득하는 걸로 애태우지 예, 마세요 지금 내 자명한 거를 많이 쌓아 가면 그게 넘치고 넘쳐서 남한테도 도움이 갑니다 근데 지금 그 남을 설득하려고 막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적절하게 노력해야 되지만 보살도니까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이, 나까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자명해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도와주고 못 도와주면 다시 돌아와서 나를 더 자명하게 만들고 다시 반성하면서 예. 그러니까 내 내면의 자명을 계속 확장해 가는 중에 남한테 우리는 제대로 도움을 줄수 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를 모아봐야 될 수도 있고, 그런데 남이 어떤 부분에서 안 받아들인지를 알아야 돼요. 내가 아무리 자명한 정보를 제안해 제시해도 상대방이 이미 어떤 편견에 빠져 있으면요, 무지와 혐오에 빠져 있으면 도움 안 됩니다. 그것도 기다려야 돼요. 상대방이 그런 무지와 혐오에서 빠져나오게 또 도와주면서 기다려야 돼.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내 공부를 많이 해야 내 에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많이 봐야 남도 우리가 잘 보이니까 더잘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